안녕하세요. 민정 쌤입니다 네, 어,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어때요? 발이 좀 시리지 않으신가요? 네, 혈액순환이 좀 약하신 분들은 발이 시리거나 또 발끝이 약간 아프고요. 발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발이 살짝 쥐가 나거나 저린 느낌이 계속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의 이 영상은요 이슈마의 아마디라고 하는 제 구독자를 위해서 네,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 특별히 어떤 자세가 너무 많이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요 이게 예,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그 제작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어, 그분이 이제 요청해 주셨던 부분이 어, Fit e x e r Make a video for feet exercise 에서 발 운동에 대한 그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슈마를 위해서 특별히 조금 더 정면에서 발이 더잘 보이도록 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가락 이렇게 좌우로 넓게 한번 벌려 보세요 네, 발로 하는 보 페이퍼 동작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밖과 꽉꽉 굽혀서 주먹 락 페이퍼 rock, paper. 좌우로 넓게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호가 되겠죠. 옆으로 넓게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굽혀서 주먹 쥐어보세요. 넓게 펼쳐서 보호. 안으로 굽혀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특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발이 평발이신 분들이죠. 발바닥이 너무 납작해요. 그리고 발이 통증이 잘 오는 분들이죠. 발바닥이 뒤꿈치가 아프거나 또 발의 이 가운데 아치 쪽에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쭉 당기면서 아픈 분도 계시고요. 평발이신 분들은 이 안쪽에 여기에 통증이 생기기가 쉬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 발의 아치를 만들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죠. 발가락 끝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동작은요. 이렇게 가위 있죠? 이렇게 보통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죠. 네. 네. 발로 할 때는 엄지발가락을 내려서 가위 엄지발가락을 올려서 가위 내리고 올리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올리고 scissors, scissors, Scissors, Scissors, Scissors 내리고 올리고 Down, Up 다운, 업 네, 엄지 위로 들고 엄지 아래로 내리고 네, 지금 여기 이 가위 동작에서 약간 불편해서 이제 발가락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엄지 발가락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운, 업 네, 쉽죠? 네,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주먹 쥐고 넓게 펼치고 엄지발가락 내려서 가위 엄지발가락 올려서 가위 rock, paper, scissors down, scissors up again, rock, paper, scissors, scissors 시즐스, 시즐스 네 어때요? 하기 굉장히 쉽죠? 이렇게 어, 횟수는 사실은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반복해서 보시면서요 두 번, 세번좀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가락이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더 많이 해주세요 발가락 움직임을 계속 하실수록 움직임은 점점 살아나면서 발가락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서서 하는 자세 그리고 걸음걸이가 많이 바뀌게 돼요 네, 이렇게발 운동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발끝을 세웠다가 원을 그려 보세요 네, 큰서클 지금은 발목 네, 앵클 앵클을 움직이는 동작이죠 반대쪽도 앵클 네, Make a circle with your ankles 이렇게 아주 동그란 원을 그려주세요 네. 다시 발끝을 당겨주시고요. 뒤꿈치 힐을 멀리 밀어내세요. 특히 뒷면에 있죠? 여기 이 발목의 뒷면 여기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쪽이 많이 수축이 되기 쉬운 분들이 특히 높은 구두 신분아니시는분들있죠 하이힐 네. 그리고 평상시에 발목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목이 아주 많이 굳어서 이제 요가 자세를 할 때, 이런때잘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양이 자세를 한다 그럴 때 발등을 바닥을 이렇게 단단하게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들려가지고 발에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게 흔들거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필요한 동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가를 하다 보면은 이 엎드린 자세 또, 선자세 이럴 때 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발을 움직이다 보면 골반의 움직임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골반의 힘이 약하신 분들도 발음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발바닥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주먹으로 두드려 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용천혈을 자극을 하는 방법이고요. 발바닥에 전체적인 혈압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요. 일단은 발가락 운동, 오늘 했던 발가락 가위바위보, 네, 발가락으로 하는 rock, scissors, paper, fit, exercise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죠. 요가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분들한테 모두 또 필요한 동작이 되니까요.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이 약한 분들한테 꼭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실 거죠?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 하시면 영상 올라온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안녕